작게 지적, 크게 지적 가능한가요? 어. 작게 지적! 웨! 크게 지적! 웨! 웨! 가능하지. 자, 너희들아, 내가 단티골 주겠어요. 보세요. 자, 내가 우리 집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 방법을 보여줄게. 우리 집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. <웃음> 나는 우리 집 애들한테 간식을 이렇게 준단다. 자, 얘들아, 너네한테 간식을 줄 거야. 마음 단단히 먹어. 간식을 줄 거야. <웃음> 간식 간식 간식 파티. 애들 신가 가시가. 가시가. 가시가. 가시가. 가시가. 가다가 가시가. 이시이가 이게 바로 진정한 노즈 시가 집안 산책 중이야, 집안 산책. 타투바, 타투바. 또 해줄까, 얘들아? 잠깐만요. 간식을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? 아니, 이렇게 막 쓰면 혼나긴 한데. 두 번째, 두 번째 간식은 이걸 할 거예요. 이건데, 이거는 애견 쿠키예요, 애견 쿠키. 일반 마트 가면은 살수 있는 애기언스쿠키구요어 맛은 사.. 어.. 야.. 백, 백설아.. 아니 이거 다 뿌리면은.. 아 이거 다 뿌리면 안된다.. 어 백설아!! 어 얘들아 백설아 훔치지마! 니가 잔멀짱이니? 어 얘들아 왜이래? 어 얘들아 훔치지마! 어 얘들아! 뿌리지도 않았다고 오야아 어, 너네 진짜 너네 진짜 못된 아이들이구나 자 보세요 너를 뿌셔요아 손이 아파요 어 터졌다 괜찮아요 터져도 어차피 뿌릴 거니까 자 이제 간식을 너에게 뿌려줄거야 백설 이거 봐봐 살자 봐봐 하나 둘 어?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이렇게! 이 집에 가로 툭툭하게 다 먹어야 돼! 얘네가 알아서 청소해줄 거예요. 백설이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과자, 과자 침대에 누워있어요, 배터리 지금. 응? 진짜 이렇게 줘요? 저 네. 평소에 이렇게 주고 노는데요? 평소에 맨날 이러고 노는데? 그래서 애들 전혀 당황하지 않잖아. 매일 있었던 일이 있네. 백설이 많이 큰거 봐. 백설이. 야 이거 다 먹어. 예쁘시럽게 다 먹어. 다 먹어.